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이제는 어느덧 저만의 시그니처가 되어버린 시스루펌을 하러 찾아주신 고객님. 시스루펌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파마기가 남아있으셔서 많이 부스스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셨습니다. 시스루펌 자체가 앞머리 쪽에만 살짝 볼륨감이 있는 시술이라서 다운펌을 진행하면서 옆머리 쪽파마기는 같이 펴드리기로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다운펌 약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부분적으로 볼륨매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다른 미용실에서 다운펌을 하시고 두피 있는 부분까지 바르는 작업을 하시다 보니 모발이 많이 끊겨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다운펌은 어떨 때 해야 되냐면요. 바리깡으로 밀었을 때 많이 뜨는 부분을 죽이고자 다운펌 약을 두피까지 발라서 누르는 작업인 거지 고객님의 두상 모양 형태를 파악하지 않고 과하게 위쪽에 뜨는 부분까지 눌러주다 보니 두피까지 바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라나온 과정에서 기흑자로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이 끊어지게 된답니다. 다운펌 하고 나서 모발이 끊기는 현상은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고객님이 모발이 자라났을 때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꺾이는 부분이 서서히 끊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시간이 지난 뒤에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면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그 고객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뿐더러 고객님은 억울한 입장에서 미용사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처음 가는 미용실에 다운펌을 요구하실 때는요. 항상 투블럭 한 부분, 옆머리 위주로만 진행을 하시고요. 다운펌도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가서 요청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저는 다운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자 미용사지만 하루에 3명에서 많으면 5명까지 시술을 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미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님의 피부 예민도에 따라서 약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10분마다 체크를 하면서 덜 눌린 곳이 있으면 약을 더바르고 만약에 따갑다고 하시면은 다른 방법의 조치를 취해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방치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열 처리를 안 하는 편인데요. 두피 열로 다운펌 약으로 인해 모발의 구조가 서서히 눌리면서 두피에 다운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열처리를 하는 작업은요. 좀더잘 눌리게 하려고 하려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인 열로 인해서 모발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 작업을 하실 때 두피를 막 바르기 때문에 모발이 끊기는 현상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영상으로만 보시면 제가 막덧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에 힘을 뺀 채로 최대한 붓을 눕힌 채로 고객님 두피에 절대로 안 닿이게끔 최대한 근처에서 약을 바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약에 대한 이해도 약을 다룰 수 있는 테크닉 약을 바르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무작정 두피까지 막 바르게 되면은 당시에는 모발이 잘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님 두상의 모양에 따라서 자라나면서 기역자로 꺾이면서 2주, 한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머리가 많이 빠지고 끊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아이비 리그컷 같이 짧은 머리를 바를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모발이 기신 분들을 바르실 때는 절대로 두피에다 약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고객님 입장에서 시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운펌을 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많이 끊긴다거나 하는 경우를 겪으신 분들은 그 이상 두피라든지 모발에 손을 대면 안 되시고요. 꺾여있는 부분을 자꾸 만지다 보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시는 게 좋답니다. 옆머리 다운펌 하는 과정은 다 끝이 났고요. 지금은 앞머리 쪽이랑 뒤쪽 머리 부분, 볼륨 매직 들어갈 부분을 볼륨매직약으로 약처리를 하는 과정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사진을 들고 오시면 어떤 스타일로 원하는지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고객님이 필요로 한 시술 부분만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 머리를 해드릴 때 항상 의문을 가졌던 점이 옆머리는 다운펌으로 죽이는데 굳이 옆에까지 파마를 말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된 저만의 독특한 기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해드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파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옆머리 다운펌 약 따로 지금 볼륨 매직 할 부분 약 따로 두 가지 다른 약을 바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뒤쪽에 뒤통수 볼륨 들어갈 쪽 부분도 같이 약을 발라줄 겁니다. 저는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뒤통수라고 생각해요. 뒤통수는 정말 미용사들의 기술력이 한 번에 표시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해드리는 편입니다. 거의 뒤통수에 영혼을 가라앉는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신경써서 해드리는 편이에요. 뒤쪽 커트를 정말 미용사분이 제대로 완벽하게 해줘야지만 걸어다니는 홍보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경써서 해드리는 편입니다. 머리를 하고 오면 대부분 친구들 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뒤쪽 머리를 보고 머리 어디서 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대화할 때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었던 저라서 이렇게 신경 써서 해드리는 것 같아요 파마 약을 다 헹구고 나온 상태 고요 이제 부분 적으로 들어갈 부분을 볼륨 매직기로 볼륨을 살짝 넣어 드릴 겁니다 시스루 펌은 컬을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이롱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볼륨 매직기로만 들어갈지 고객님들께 먼저 사전에 여쭤보는 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살짝 흘러가는 느낌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볼륨 매직기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진행하는 과정 말없이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붕 떠있던 모발이 많이 차분해졌고 앞머리도 볼륨감있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시스루펌으로 완성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